됐어! 됐어! 어 감사합니다, 이거. 아, 이 아, 아, 한거이 볼게요. 이거. 요 아, <웃음> 아, 이 <웃음> 아. <웃음> I think I'll e t i i g o n e a a t e Get ready Get for, the next, for the next battle Remix 롤롤롤 와 이거 어떻게 깼지? 이거 누가 깼다고? 누가 깼어요? 아 츄리랑 나랑 키가 비슷하잖아 키가 작아서 못 깨는 거 아니야 우리? 효선언니가 <웃음> 더 크잖아 <웃음>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줄리야 우리가 키가 작아서 못깬것 수도 있어 아, 안다 뭐가 아, 날려야 돼 아스판님은 강하겠지 키가 엄청 크잖아 왔음대. 언니가 너무 답답해해요 <웃음> 찐 맞고 죄송해요. <웃음> 제가 머리가 머리가 끝났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뇌가 끝났어요. 돌려고 하지 않아요. 몸은 <웃음> 괜찮거든요? 아직? 근데 제 뇌가 힘들지 않아요.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. 집가요 <웃음> 회장. 집가요 어? 회장. 감사합니다. A few moments later. 하고선 그런데 아 진짜 아좀시작 우라님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음> <웃음> 먼저 할게요. 네, 리얼님! Ah ah ah a <웃음> <웃음> 이거 거꾸로 <웃음> <고꾸로다> 다시 시작했는데. <웃음> Oh, God, please, no! Yeah, I knew you could do it! Wow, new record!